산업 분야 또는 단체들이 비슷하겠지만, 어,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다음, 우리 하반기에는, 어, 우리 어떻게 하면, 어, 다시, 어, 코로나로서 잃어버렸던, 잃어버렸던 상황을 어떻게 회복을 하고, 어, 회원들의 결속력을 어떻게 다지고,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에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되지 않는, 않을까,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회원 모집이나, 그다음에 회원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 분야들,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하반기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